퀘스트를 따라가는 도중에 이제 집까지 완성을 했어요. 이 다음 캐페부터 <웃음> 오늘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이거 같이 살 집이야. 이번이 뭐였지? 아는 사람이죠? <웃음> 여기 내집 <웃음> 아니야. 여기 내집 아니라고? 여기 누구 집이야? <웃음> 누구 집이야? <웃음> 누구 집이야? <웃음> 여기 내 집이 아니야? <웃음> 이, 이 작업대 내 건데 여기 내 집이 아니라고? 아! 아, 여기 신입 집이야? <웃음> 아내 집이 아니었어? 아 이크 집 아니었어?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원래 내 거였어 원래 내 거였어 <웃음> 이거 내 가방에 있던 작업대야 잠깐 나 뒀어 갈게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오해야 원래 내 거였어 잠깐 가방에서 꺼냈던 거야 아 여기가 여기가 내 집? 아 여기였구나 어쩐지 퀘스트가 깨지더라 들어와 안에서 얘기하자 어? 내 작업대 <웃음> 여기 있네 아 미안 아내게 아니구나 줄게 아아아 아, 아, 이거 신입 거다 내건줄 미안 내거 집에 있었다 네, 어... 알겠어. 집이 좀 허전해지지 않냐? 어? 어? 테이블 어디 갔어? 잠깐 문좀 잠글게 얘들아 잠깐만 너희 이대로 못가 범인 찾아야 돼이 안에 누가 테이블을 훔쳤어 추리해보자 이거 알아? A, B, C, D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 문제 알아? 그걸로 누가 가져갔는지 맞춰볼게 포트 좀 줘봐 네 명이서 하나씩만 내줘 잠깐 나갔다 올게 회의하고 다 되면 불러줘 퀴즈를 맞춰봅시다 나 근데 범인이 알것 같기도 해 범인은 먼저 얘기를 꺼낸 첫째일 것 같아 신입은 아닌 것 같고 모르는 눈치였어 셋째도 아닐 것 같아 작업대에한두 팔고 있어서 아닐 것 같고 첫째는 둘째야 어? 됐다 준비된다 보다 범인을 찾아보자 자네명 중에 범인이 있다 어, 한 명만 거짓말이야 범인은 앉아있다고? 이거 지, 거의 진실인데? 범인은 검은 머리 옆에 앉아있다고? 검은 머리는 안 가져갔다고? 첫 번째 검은 머리가 검은 머리가 안 가져갔다 두 번째 앉아있는 사람이 가져갔다 세 번째가 노랑머리가가져갔던가네 번째는 노라... 아, 검은 머리 옆에 있다. 맞다. 아, 이거를 네개 중에 하나만 거짓이란 거지. 하나만 거짓이. 나머지 세 개가 진인데 생각을 해보자. 검은 머리가 안 가져갔다가 지치니까소이도 어, 잠깐만. 아니다. 4번은 노랑머리가 가져갔다. 야, 저게 거짓말일 확률이 제일 높은데. 그러면 검은 머리 옆에 있다. 그럼 노랑머리네. 아, 정답 알았다. 정답은? 정답은 노랑머리 첫째. 너야. 너 가져갔지. 가 어? 왜? 땡이야? 왜? 누가 가져갔어? 그거는? 어, 하나만 거짓이잖아. 그러면은 검은 머리 옆에 있는 사람은 노랑머리랑 주황머리라서 파랑머리인 절대 안 되는데. 아, 주황이 가지고 있고 파... 파랑... 호랑벌이야 거짓말 했다고? 아 그래? 그러면 이게 맞나? 잠깐만 자, 자, 자, 자, 다, 다시 다시 다시 그럼 이게 맞아? 아 맞네? 아 그렇구나 아, 맞네 주황이 가져왔구나 제 생각 못 했다 아나 노랑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 아 아깝다 이제 출발하자 이거 뭐, 누가 누가 누가 뭐 먹어?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렸 클라우드 베리? 뭐야? 어? 이게 롱비터계의 젤리 아니야? 이거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먹어맛있다고그 클라우드 베리 아 우리가 전력 송신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견속부프 15개가 필요해 얻으려면 고급 털어야 돼. 가자 배터리 두 개랑 없는데? 여기? 내가 다 챙겼어 이쪽에 또 고급 있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여기. 오늘 금속 폭풍 다섯개를 챙기려면 은 빡세게 돌아다녀야겠는걸? 가을섬에서 깃털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가을섬 가보자 가을섬은 배 타고 가도 돼 먹을 거? 먹을 거 많이 필요해? 닭 사면은 고기 주잖아 치킨 좋아해? 어떻게 잡냐고? 끼로 글막해도 잡자 어? 잡았다 잡았 킬로 잡있지 됐다 됐다 됐다 어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야안야안돼안야안돼구역이야안돼안돼안다안똑안돼다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도돼안돈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돌아가자고 그래 우리 수준의 네. 뭔 배야 부자인 줄 알았는데 네. <웃음> 배가 배타자 어? 내가 돈 줄게 오돈돼준대 따라가자 내준다면야 여기 맞아 오호 다행이다 와 뭐야 기털 수나에 총은 얼만데이 나라 못 가줬네 뭐가 될수 있는 건가 깃털 종류가 많은데 생각보다 아 금속폭풍 나이스다 그러면 총총두개 이거 우리 세 명이서 일막한 다음에 때려잡면 잡힐지도 <웃음> 잡아 잡아 잡아 때려잡 어 됐다 오 잡는데 손도 끼려도 되네 내좀 잡았잖아 이거 줄게 붙잡고 이제 않았으면은 못 잡았을 수도 있어 이거 줄게 닭고기 어, 금속 보품이 1 3개 필요하거든 지금 깃털 열세 개해야 순정당 한개 정도 모리 사장이 뭐야 이렇게 살았어 모리 사장 모리 사장 이렇게 나무 되지 원시 급 모리 사장 사람이 근 내가 잡으면 되는 거지? 이거 맞지? 보라색 내조? 보라색 내조는 왜? 검은색 내조 아니었어? 보라색은 그게 아닌데? 그거 이게 그 아니야? 그거는 다른 곳에 사는데? 겨울에 살아? 아니 잠깐만 저 위에 사는데? 아니 그럼 검은색 왜 검은색 왜 잡은 거야? 딱불로다 <웃음> 모여보자 이좀 해야 돼 보라색 내조 이걸 잡아야 해 근데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텐트를 하나 짓자고? 아 그럴까? 좋은 생각 같아 너도 나랑 같은 양갈래파라 그런지 절티한 플레이를 이용할 줄 아는 누구나 텐트 는 사람 나도 없는데 저거 쓰자 저거 쓰자 아 이서 텐트 깔고 있으라고 하고 우리는 좀 놀다가 올라가자 바로 음료 뽑아 먹고 싶은 그물좀 아, 마시고 올게요 이제 텐트 설치한 다음에 디털 하면은 되겠다. 신입 모두식캐빈이 600원으로 뭐 샀어? 그거 한번 뿌려볼래?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가볼게. 뽑지 마! 와, 아, 아니야. 눌러보고. 어? 아주 좋은 뇌조 기털트 줘볼래? 신입이 틀 가지고 냄새 부리는데 틀 그거 1 0 0원짜리 흠트 <웃음> 사자. 이거 대지마많아 내가 샀어. 가자. 그러면 뇌조 있는 데다가 설치하면 되겠네? 뇌조 앞에다가 텐트 설치하면 되겠네? 뇌조 서식지 우리가 차지하는 거지. 거기가 이제 우리 양갈래파 서식지야. 우리의 서식지야. 우리의 서 내조가 있어? <웃음> 우리가 거기 집 찍고 살자 와와 호박 가져가도 속도 미쳤다 그냥 지나가니까 사라지는 <웃음> 손놀림이 이게 양갈래파지 여기다가 자리 잡을까? 뭔가 나무 공 느낌 못 들어가는데? 아, 못 들어간다고? 아아 아, 맞다! 집이 아니라 안 된다 나무 캐자 나무를 캐자고? 이거를 위해서 나무를 캐자고? 그냥 텐트를 하나 더 사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나무 100개보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아, 세력이 안 가는데? 뭐? 그냥 모닥불 와서 체력 회복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치킨 많아. 이것만 잡아도 충분하겠다. 지나가면서 어 있네, 거툭 치고 있네, 툭 치고. 시디 뭐해? 거기 아무 것도 없어. 허공이야 고아 근데 얘네 빨라. 얘네 빠른데? 아까 걔네보다 더 빠른 거 같아. 빠르다. 뒤에 숨어 있다가. 155명을? 아 내가 먼저 죽겠다. 아득한 느낌 있다. 여기 좀 꾸며볼까? 내 조가 너무 빨라. 그럴까? 우리 사냥하자. 가둔 다음에 때리는 걸로. 안 때릴 것처럼 한다면. 가도 가도 가도 가도 가도 가도 가도. 가도, 가도 カりじてった 자, 잡은 거 같은데? 아 나이스다 나이스다 양갈래 파는 이거지 또모리사냥 하자 이게 제일 편하네 보이면 일단 가둔 다음에 네명이서 뇌조를 가둔 다음에 도끼로 패는 게 제일 빨라 움직이기 싫다고 그건 나도 그래 불먹 때리는 거 어, 둘째야 조심해 죽으면은 돌아오는 길이 어휴 또 가두러 가자 납치하지 않을 것처럼 한 다음에 아 누가 티된다 보다 납치할 것처럼 티된다 보다 조용히 귀에 대고서 너 납치되는 거야 됐다 됐다 오! 용숙해 이제 가도가도가도 가. 다 됐다 됐다 포지션 네명때리자 때리 가도가도가도가도다왜 가둬다 왜 됐다 됐다 가도 가둬 납치된거야? <웃음> 좋았다 우리 집중 내려가자 시크릿이라는 지역이 있어? 아아 아, 여긴가? 시로라 아 우리 집 바로 위네 갈까 그러면? 아 여긴가? 여기가 시크릿이구나 나 왔어 여기가 거긴가? 애조기털을 바꿔보고 쉬는데? 교환하자 여기도 교환할 수 있네 좋 여덟 개 구현했어 다섯 개 남은 거 같은데? 우리 그러면은 투표를 하자 사냥을 다시 갈지 아니면 보급을 털어서 털어서 구할지 보급 털어도 나오긴 하거든? 어, 우선은 최소 세명3대조 2보급 전략 가자 내조 갈 사람 몇 쪽? 보급 갈 사람 오른쪽 네그 가기 전에 시원한 마음으로 입수 한번 하자 잠깐 들어갔다가 어, 사진만 찍고 나오자 됐다 자 그럼 돈, 돈 달라고? 친구비... 달라고 아 차비! 아 차비! 알았어 줄게 일단 출발하자 자 보급! 보급 누구야? 가자 가자 이쪽으로 가자 자, 출발하고 우리가 필요한 게 다섯 개? 다섯 개 필요하니까 근데 총도 만들어야 돼 근데 나 길치인데 길치였어? 눈앞이 아주 새하얗지? 길치 맞네 어 길치 맞아 앞이 새하얀 거 보니까 길치야 나는 보이거든 길이 <웃음> 이쪽이야 이쪽 우리가 물을 건너야 돼 내려가야 돼 건너갈까? <웃음> 파란데? 던져가봐 안죽네 이쪽으로 가면 고급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어? 나왔다 어, 금속부품 나왔다. 금속부품 나왔어. 가리하지. <웃음> 낚시하러 나온 아저씨 같아. 어? 나이 모자 뭘 주려 했는데. 와, 명품 같다. <웃음> 줄게. 선물이야. 방금 금속부품 얻어서 우리 총 금속부품. 아니다, 4개만 더 있으면 되지. 안 돼. <웃음> 오! 어? 몇 개야? 3개? 우리 양갈래파 친구들. 집 확장하러 가자. 어, 금속부품 다 넣었고. 전력 손신기 업그레이드. 어! 됐다. 살짝 넓어진 거 같기도? 총 만들기. 당신의 초총 만들기. 금속부품이 금속 없는데? 금속부품 바꿔야 돼. 금속부품. 혹시 있어? 없으면 바꿔와야 돼 없지? 없어 없어 그러면은 바꿔올게 바꿔오려면은 배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 있는 사람? 샀어요 샀다고? 어? 금속 부품을 산다고? 얼마에 아니 금속 부품을 상점에서 판다고? 160원? 아 우리가 그 개고생해가지고 깃털 쳐도 돼바꿔 근1 6 0원에 판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에이.. 설마.. 아.. 시간대별로 바뀌는 상점에 지금.. 이 떠가지고.. 떴는데.. 160원? 아.. 보급에 있는 상점? 아 그런데? 진짜 160원이네? 아.. 아 우리 이거 구하려고 지금 거의 얼마를 쓴 거야.. 만원 넘게 쓴거 같은데.. 백값만 만원 썼다.. 아.. 160원이잖아? 아 이거 많이 사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집 업그랄 때좀 많이 필요해.. 나도 돈 줄게 이거 나돈다 줄게 됐다 이제 만들 수 있다 제작책 틴트랑 산탄총 산표심와 드디어 만들 수 있다 상점에서 파는 거는 좀 충격이었다 산탄총 됐다 만들었다 아 수고 많았습니다 진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수고 진짜 너무 많았고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끝!